자 여러분 이맵 약간 분위기 익숙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 사람 맵을 제가 목록을 발견하게 돼서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맵들도 좀 찾아오긴 했는데 오늘은 요 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맵 대변님, 네맵 썸네일 오른쪽 밑에 라미 누나인가요? 라미 표정 마탱이가 갔는데, <웃음> 맛있는 거 앞에 있을 때 라미 누나 표정이 있나서 <웃음> <그렇거든요. 웃음> 일러야지. 오늘 라미 없는데, 다음번에 척추 접어달라 그래야겠다. 다시 없으니까 하는 거지, 말하지 마십시오. 갤럭시 앤 폴드 바으로 <웃음> <아이씨. 웃음> 접어버려. 연비가 오랜 쉬는 시간 끝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Yeah. 사실 쉬지 않았어요, 저. 네, 금근 치료 받으셨어요. 와, 와, 와,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도망가, 와, 도망가, 와. 와. 도망가. 예. 진짜 죽여 봐야 저거 그냥. 뼈 <웃음> <웃음> 소리도 아픈데? <웃음> 나 아파. 왜왜 <웃음> 이래, 오늘? 왜 이래? 나 감기 걸렸어. 야. 아니, 야 너는 감기를 너는 1년에 7번씩 걸리니 감기를?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요즘 새벽에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방송은 할수 있겠어, 근데? 네. 아, 이거 졸업해서 방송을 어떻게 해? 야, 담배 진짜 한 30갑 피운 거 같다, 야. 아, 연비 집에 갔더니. <웃음> <이렇게> 피가... <웃음> 연비가 대구에서 올라온다고 자기 좀 데려와 달라 그래가지고. 있네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패 니코틴 이 있어. <웃음> 아, 야, 너 진짜 대구에서 태우러 오라 그런다. 할아버지 오늘 틀리는 세척하셨어요? 아니 그 연할 몸내 갔다 오느라고. Yeah! 아쟤 감기만 걸리면 내얘기저 자식이 감기만 감기하는. 걸리면 얘기한다고?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웃음> <웃음> 그게 뭔데 아, 나 좋아. 이해를 못했어 나 이해 못했어 뭐야? 감기 걸렸는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감기가 없는다든지 어머! <웃음> <웃음> <웃음> 혜빈님.. 어. 아, 죄송한데 얘좀 어떻게 해봐요? 나 진짜 얘때문에얘막 <웃음> 계속 나따다니면서 방해해! 너는 휴먼 폴플렛 못해? 야.. 아 어, 스트레스.. 야 며칠 못 봤다고 한편이가 너 괴롭히고 싶었대. 한편이가 너 없을 때.. 브라질리언 연비라는 별명도 지어줬어요. <웃음> 브라질리언 연비? <웃음> 여러분, 곧 공개됩니다. 영상. 음, 곧 공개되는 영상 있으니까 브라질리언 대통령을 죽인 연비 잘 시청해 주시고요. <웃음> 네. 꼭밥 먹으면서 봐 주세요. <웃음> 안 됩니다. <웃음> 잡았다. 잡았다. 자, 자르칠 <웃음> 거야? 잡았다. 잡았다. 천번만 애들 가르칠 거냐고. <웃음> 내가 가르쳤냐? 내가 가르쳤냐고. <웃음>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알았다고 놓으라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됐다. 눌렀다! 우린 돌아가면 돼! 아이씨.. 아이씨.. 아왜 아 이렇게 서로 방해를 하는 거야! 하아~~ 아하! 아아! 아아! 아아! 아왜 이렇게 서로 방해를 하는 거야! 진짜! <웃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개미니아옹! <웃음> 어 진짜 싫어! <웃음> 어, 사랑해! 어 진짜 싫어! 어 약간 골룸 같기도 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웃음> My precious! 건 뭐지? 이거 뭐야? 어 열린다! r e a g o 왜그래 o y Oh, y o l i 열리는데 이게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어 바로 내가 버튼을 누를 때아 v e y o 어디 버튼이 e a good boy. I love 열린다 I l o 아 e y o 봐. 열 l 봐열 e 봐 o u I love you. I love 빨리 눌러! 이 목소리도 좋아요. 사랑할 거야 빨리 대답해. 사랑할게요 목소리. 바이러스마저 어. 정말 너그러이 받아줄 소울, 수 있는 남자. 사랑해 김빛솔세번 복창 시작. 사랑해 김빛솔 사랑해 김빛솔 사랑해 김빛솔 한편이 왜안 하지? 사랑해 김빛솔 사랑해 김빛솔 사랑해 김빛솔 빨리 빨리. <웃음> 아팔 걷잖아 이 새끼야. 거머리 <웃음> 붙었네 한 머리. <웃음> 한 머리. <웃음> 두 냄새. 어, 연비 누나 아닌가요? 한 머리 두 냄새는 연비지. 그렇지. 너 듣고 싶니? <웃음> 이번에 하클리 올라갔다고. 앞뒤가 어. 다른 연비 머리. <웃음> 너한번 정말로 살인이 뭔지 보게 주게 만든다 진짜로. 보게 주게 만들어? <웃음> 말부터 똑바로 <웃음> 하시죠. 보게. <웃음> 술술주정 부리는. <웃음> 야. 보게 주게. 야, 지금 정신이 없다고 해서 너를 못 죽일 것 같다? 그치 말이 잘 안되는게 앞쪽머리랑 뒤쪽머리가 싸워서 그런가요? 엘스깍! 빗소리가 이거 돼지볼링 해가지고 저거 불 하나 들어오게 했거든? 저 첫번째 두번째도 해야되는건가봐 이거 아 봐봐 봐봐 이거 잡고 있어봐 돼지 잡고 가봐 개꿀잼이야 <웃음> 그냥 한펜이 뒤통수 깨졌는데? <웃음> 돼지 잡고 그러고 있어봐 <웃음> <웃음> <웃음> 클린샷 위치 맞춰서 놔두고 누르라고. 아니야, 이거 타고 가시에나. 아 싫어. 아 어, 조종해, 조종해, 조종해. 조종해, 조종해. 조종해,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가 된 건가? 아, 다리 열린다, 다리 열리고. 오케이, 오케이. 난너소리 <웃음> 어, 다리가 생겨. <웃음> <웃음> 라떼는 말이에요. 어야, 이거 아, 뭔가 타는 건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진행시켜, 한 번만 해 주세요. 어? 진행시켜. <웃음> <웃음> 어야, 같이 가. 아! 뭐라고? <목소리> 오늘 근데 뭔가 어려운 부분 없는 듯? 아, 잠깐만. <웃음> 나 너랑 친구 싶지 않아. 저 휴폴필 잉여 라인 어떻게 하냐고 저거. 예, 네, 잉여 라인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말에 집중이 더 낫지 않을까? 어, 한편이 해낸다. 오! 우후. 아무 되는 거야. 으. 럴럴럴. 돌아이야? 한편이 실패했어. 뒤로 던졌어. <웃음> 아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는 거구나. 근데 고인물은 한 번에 점프해서 절로 가지. 비소라 보여줘. 여기서 또 인. 너인... <목소리> 자, 그만 케빈님. 이게 개꿀잼 이벤트 오고 있거든요. 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스수 얘기했다. 하지 말라고. b l 아 c <당했어. 웃음> 아 왜이래? 짜증 나. 아, 다겠어. 돈. 어? 이거 어, 뭐야아 돌아간다 이거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 속에 아 길만 드는 거다 빨간색 누가 트롤 했냐? 트롤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갈라구요 어 그러자 트롤 계속 계속 오케이 아씨야 음? <웃음> 죽인다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야 진짜 죽인다 어. 이게 탈출 맵이지 그래 어, 와! 뭐야? 뭐, 와! 왜 이거? 이거. <웃음> 와! 야, 이거 아니야? 어이 씨, 야 어려운 거같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가란 얘기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못본 걸로 해주면 안 될까요? 야 진짜. 2022년 들어서 제일 허무했어 방금.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어 근데 가서 어떻게 올라가지? 빨리 빨리 저장 좀 해주세요. 아이씨. <웃음> 와, 진짜.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나 거의 다 왔거든 캐빈님 응. 잡아주세요. 시에나. 네. 너가 날 잡는 게 아니야. a t Tabat, Tabat, Tabat, t a b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어디가 stop s t o 수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여기 o p stop s t o 라 stop stop stop stop s t 나 p stop stop s t o 가 stop s 나 o p stop 나 t o p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s t 누 p stop s t 그 라미구찌 여기다 넣으면 돼아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네 아 여기 아 여기. 어불 그게 나, 불이 들어. 불 들어오는구나 이게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이거 뭐야 어디야 이건 빠다아어어야 어 가지 야야 야. 여기 가지 넣어야 돼야이 미친 기관사야 <웃음> <웃음> 다음 역은? 나도 뭘로 <웃음> <웃음>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랑 컵케이크 컵케이크 여기 있어. 전 역에서 가져왔습니다. h 아 진짜?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뭐 하나 그래.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나는 이거 이거라고 생각해 r nope. 어. 좋아. e cream. Ice cream. Ice cream. 여기 안에 있어. 어? 우리 c e cream. Ice cream. Ice cream. i c 오 cream. 야, 너 면허 없지? 면허. 너... 야, 너 내려! 아, 미안, 미안. 네 머리채는 이제 내 것이야. 어, 네 이맛박은 아주 그냥 탈모가 낄 것이야. 괜찮아, 머리 주머니 할게. 제발 겨드랑이 좀 치워, 누나. <웃음> 네, 네 이맛박은 내가 다 뜯어놓을 거이야 제발 식초 치우라고. 네가 식초인지 어떻게 알아? 맡아봤어? 누나... 해? 어떤 방송에서 여자 멤버를 식초 취급을 하지 않나? 담배 프레임을 시키지 않나, 이 새끼들! 여기 여자 멤버가 어디 있어? 캐빈 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좀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터에 이제 혼자는 못 다녀. 그거 너가 번 <목소리로> 거야. 아! 아! 아! 아! 아! 어메들렸다. 기차 가다라. <목소리로> 기차 가다. <가자. 목소리로> 어, 캐빈 님 없어졌는데? <목소리로> <목소리로> 나 여기 있어. 어, 붙어 있다. <목소리로> 얘들아..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살려줘. 어. 그럼 시작, 되겠는데? 얘들아 <목소리도> 나 잡아줘 야이 <웃음> 발로 빗지 <밀죠. 웃음> 발로 비지왜 이런 컨트롤만 잘해 왜 이런 컨트롤만 잘해 <웃음> 아니 여기 때가 꼈네요 기가사님 <웃음> 빨리 저장해줘 빨리 저장해줘 어, 저장이 어, 아니라 캐빈님 아니, 응 음? 대포 쏴요 대포 쏜다고? 네 아이씨 나도 저거 보고 네. 싶은데 형 옆으로 와봐 옆으로 우어어어어어 응? 이거 한 번에 가면 5천원 5천원? 어? 다 비켜 응. 다 비켜, 비켜. 아, 아, 어, 다 비켜 기회있죠? 다 기회있죠? 다 기회있죠? 야 진짜 실체한거 같아 아 뭐야 아 뭐야 야 잡아! 야 이거 점파는거 없었어? 5천원 미주 5천원 계좌번호 바로 부릅니다 <웃음> 잡아! 계좌번호 불러야지 아, 아 뭐야 이거 어, 엄청 쉬운거였네 야, 나이스! 제가 막았습니다! 역시, 연과장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왔습니다. 하는구만 아, 또운전 나왔네 이거 야, 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 비솔님 핸들 잡아 이아 e 어. 비가 왕년에 운전 좀 했어요 내가 잡 o h n Jones. I got 어. bullet. True, I g 어. 어 s 어. 어 i d 어 y e 어. a 어 d then, and then, and 어 인간들아 왜팬 인간들아 우리 탈 수도 못했는데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한편 여기 면에 붙어 있다 옆면에 붙어 있어 면 출발 야 이걸 타네 와와와와와이 코너 그냥 어, 아니아니아니 아, 됐는데 됐는데 는데다고 됐대 됐대 믿어 드라이버를 믿어 오오!!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꾸 바 희망 있어, 있어. 희망 있어 여기, 살릴 수 있어 여기, 여기 무게중심 열려둬 <웃음> 무게중심 무게 무게중심 무게중심 아, 이 쪽으로 무게 야 중심. 누가 차 시동 껐냐야 무게중심 뒤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으로와 얘들아 이쪽으로 와 그렇지! 오앗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스톱 야 이거 근데 왜 여기 땅 밟아지냐 왜 그러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연비야 혹시 그냥 가볼래? 이거 진짜 나... 죽인다 이맵 제작자. 어. 아 죽는다. 야, 야. 마지막 어... 부분이 죽는 구간이 있어. 조금 조금씩 뭐 움직이는데? 어, 어, 올려. 우리... 아! 내가 여기 들어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 들려진다. 예! 와! 잠깐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예, 잠깐만. 야, 쏴, 쏴, 쏴, 쏴, 쏴. 멈춰! 멈춰. 아! 멈춰 제발. 멈춰. <웃음> 어, 도착했냐안 <웃음> 돼. 나만 죽었어. 이 씨. 저장해줘, 저장해줘. 오케이, 오케이, 저장, 저장, 저장. 어, 아, 됐다, 가자. 핫트라이드 안 해봤어? <웃음> <웃음>